어, 높은 분이시네. <웃음> 어, 진짜 높으신 우리 이 의원님 아니십니까? 영광입니다. 좀 어, 깔끔하게 좀 부탁하네. 자. 어. 어. 자. 음. 자. 어, 다 자. 네. 자. 다 됐나? <웃음> 예, 다 됐습니다. 깔끔하구만좋았 <웃음> 네. 아, 멋지십니다. <웃음> <사라는 거야. 웃음> 저기요. 높은 분이시네. 어. 아, 우리 이 의원님 오셨습니까? <웃음> 아, <웃음> 그래, 좀 깔끔하게 좀 네, 하네. 아. <웃음> 이상하게 황소 같네. 난 투사 같은데. 그러니까 어? 피아네. 아이 무원님. 저 아, 그 면도부터 했잖아요. 자리 앉으세요. 저 부사관님은요. 딸기잼 드시고 계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예. 면도 크림부터 바르겠습니다. 잘좀숨이시고요 음. 아이고. 음. 아유. 아버지는 너무 많이 했잖니.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어? 야, 이분은 모든, 모든 것... 것을 알고 계신데 짠짠짠. 할아버지는 무슨 이냐 있네. 난 루돌프 같아. 난 선물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 시안하네. 높은 분이시네. 응, 응. 응, 어, 영광입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좀 못하네. 아, 영하이요 자, 응, 어. 알았어. 기어지게. 자, 자, 다르겠습니다. 다르습니다. 다 어, 누구야? <웃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웃음> 난 이만 속세를 떠나겠네. <웃음> 저기요. 뭐 하세요? 노포 모지 씨네 아유하영님나오셨습니까 어우 눈물 나 어우 깜빡이 손자 깜빡이 손자 깜이자이고자이 손자 깜자 깔끔하게 자 깜빡이 손쓱 쓱쓱 다 됐나? 이고다 어. 됐습니다. 자 깜빡이 손자 깜빡이 손자 깜빡이 손자 깜빡이 손자 깜빡이 손자 깜빡이 손자 깜빡이 자 깜빡이 손자 깜이 손자 깜니이 손자 이 높은 우주시네. 아이고 좋은 얘. 어. 왜 이래 앉으시죠. 어, 왜 깔끔하게 부탁하네. 네, 네. 그래. 아 깔끔하게.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내가 이발사인데. 맞다 이발사. 음. 의원님 머리가 왜 이래요. 자네 머리도 만만치 않아. 이, 이 자식이. 너이 자식 누구의 사를받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머리를. 말 못한다. 어떻게 하는 가 지금. 이상하게 일본 순사 같네. 정신 차려요. 정신 뚫고를 하란 말이야 놈. 보좌관! 네. 네, 이발소가 왜 이모양이야! 저기 저... 담당 경찰서장 불러. 네, 알겠습니다. 음. 담당 경찰서장 <웃음> 네. 경찰서장입니다. 무슨 아. 일이시죠? 아니 이사람아 이 구역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발소에서 우원인물을 네. 이렇게 만들어놔 죄송 그나저나 자네 여기 웬일인가? <웃음> 머리 자르러 왔는데 자르러 자르러! 자르러! 자르러! 자르러! 자르러! 자르러! 자르 뭐! 뭐 하시는 거예요? 마시라는데요? 어, 어, 어, 어, 어, 국내 최초! 어, 어, 세계 최초! 시들기가 나온다! 시기시기기장지 지금 뭐하세요? 에이! 이상하게 커피필드 같네? 어, 에이! 이거 진짜 바닥이 왜뭐 이렇게 들어 바닥이 어와 바닥이 왜 이렇게 들어와! 바왜 아, 뭐 이렇게 다리 아 사람 아 지금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파도타기 게임하는데? 머리 자르세요 네, 머리 <목소리> 자르세요 머리 자르겠지이황들면 분고 같아그라도오